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이뻐지니까 음, <웃음> 왜 집에 가서 혼자 울어? 울지 않아 <웃음> <울진> 않아요? <웃음> 울지 않아요? <웃음> 울지 않아요 별명이 <웃음> 뭐예요? 저좀 여러 가지 있는데 도라에몽 도라에몽 <웃음> <웃음> 아 닮아서? 닮아서도 있고 <웃음> 어. 드디어 내일 코 시술을 받는 날이에요 일단은 병원측에서 막 이쁘게 해주신다고 다짜줄고 다 했어가지고 내일 가서 시술을 받고 코 시술 받으면서 이마 조금 채우기로 했거든요 이뻐질라면이 정도 좀 해야 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너무 하고 싶어요 진짜 어떻게 변할지도 궁금해서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음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하나 둘셋 한번 더. 하나, <웃음> 둘, 셋. 네. <넷. 웃음>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웃음>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어, 저는 23살, 인천에 살고 있는 도영재라고 합니다. 오, 박수! <웃음> <웃음> 오늘은 일단 코랑? 음. 이마? 응. 음. 이 시술이죠? 시술이라고 들어가. 근데 왜 이렇게 대공사로? 아 수술을 하고 싶었는데 아, 수술하기에는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회복하는 시간도 있고 진짜. 이제 시설이 편할 것 같아서 일단 뭐지? 코도 아. 낮아서 더 평수가 넓어보인다 해서 이어은한번한 김에 전체적으로 알아오고 싶어서 <웃음> 별명이 뭐예요? 어좀 여러 가지 있는데 도라에몽 도라에몽? <웃음> <웃음> 아, 닮아서? 닮아서도 있고 어. 손 때문에 손? 네. 손 한번 보여주세요 왜왜왜 <웃음> 왜, 왜, 왜, 왜. 이것 때문에 <웃음> 아 그렇구나 <웃음> 그쵸 그게 컴플렉스예요? 네 조금, 조금. 음, 그게 왜왜 왜 어느 정도 컴플렉스예요? 뭐라 해야지? 얼굴에 입체적 그런 게 없어서 남들은 다 괜찮다는데 자기 혼자 거울 보면은 속상하고. 어, 맞아요. 저좀 그래요. 그래요. 그리고 네. 남들이 그냥 우스갯 소리로 얘기했는데, 왜 집에 가서 혼자 울고. 울진 않아. <웃음> 울진 <울지> 않아요? <웃음> 울진 <울지> 않아요. <웃음> 알겠습니다. 음,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, 이뻐지니까. <웃음> 아, 원정 선생님, 진짜 잘 부탁드리고요. <cuanto 웃음> 어, 안 아프게 살살, 안 아프게 살살 부탁드릴게요. <웃음> <lamps> <방> 병원으로 갈게요, 호신싱 안녕하세요. 이재훈다 시술하러 들어가는데, 이뻐서 오신다. 안녕! 안녕! 벽돌을 좀 파져 있고 네. 높이는 마음에 들어요? 높이는? 재밌다. 이거보다 더 높았으면 좋겠다. 네. 무섭다. <웃음> 진짜 무서워. 그럼 당연히 무섭게 진짜 자기 얼굴만 보셨네. <웃음> 얼굴 한번 보세요. 얼굴 한번 보세요. 얼굴 보세요. 얼굴 한번보세 해주세요. 기술하기전 얼굴한테 한번더찢으지 이뻐져, 소파 <웃음> 자! 그러면은 잘 하고 오세요~! 자! 그러면은 잘 하고 오게요 a few minutes later 다 끝난 거예요? 네. 네. 가지 아닌 거같아 물 마셔도 돼요? 아니 마셔도 돼요. 마셔도 돼요. 아 근데 지금 맞아가지고 좀 부었어요. 네. 부었죠. 아니 괜찮은데요. 괜찮아요. 좀 이제 좀쉬어야지 복귀가 좀 빠져야 됩니다자 이제 끝난 거죠? 네 끝났어요. <웃음> 어때요 전? 비무성. 귀몽사몽이에요? 네. 정신이 없어요? 네, 조금 그럼 어때요? 이제 집에 가실 수 있으세요? 집은 갈수 있어요 네, 그래요 그러면 은 일주일 있다 돼요 네, 일주일 있다 뵙는 걸 네. 가요 네, 돼요 아, 잘 가세요 긴 자신이 일주일 기도심이1층다기존시이1다 <웃음> 기존심이 류취입니다. <놀람> 기이류니다 기절 1 1 1층니다 기절 11.1층